제가 캣그라스를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지금 이틀차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자라요 일단 파릇파릇부터 보시면 벌써 이틀차인데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되게 잘 자라네요 그러니까, 파릇파릇이 씨앗 안 불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루루 세트인데, 제가 그때 씨앗 위에다가 흙을 제대로 안 덮었잖아요. 그래서, <웃음> 이게, <웃음> 어떡하지? 좀 이상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도 얘도, 얘도 싹 나고 있거든요. 근데 뿌리가 다흙 위로 올라와가지고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심은 것 같아요. 막 처음에 곰팡이가 했거든요. 근데 곰팡이는 아니고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며칠 더잘 키워보겠습니다. 5일 차거든요. 근데 파릇파릇이 너무 무섭게 빨리 자라요 그루루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만두야 나중에 먹어봐 그루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씨앗을 깊이 안 심어가지고 좀 잘못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자라나 봐요 근데 오일차 치고는 파릇파릇이 너무 잘 자라요 정말 곧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더 키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이 7일차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키운 거예요. 근데 파릇파릇이 쭉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키워서 먹여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파릇파릇은 이제 먹여도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키웠나?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지금 그루루 보시면은 이 정도가 뭔가 먹이기 제일 적당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씨를 너무 깊이 안 심어가지고 그루루는 제 잘못으로 잘못큰것 같아요. 진짜 많이 컸죠. 좀 무서워요. 너무 많이 커가지고,